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5년만에 핸드폰을 바꾸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이 아이폰 xx 인데요 와 5년만에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잔 아이폰 14 프로 입니다 아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원래 제 브이로그를 너무너무 촬영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브이로그 갖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짜... 이 핸드폰, XX는 화질이 안 좋고, 카메라는 크기가 너무 크고, 그래서 어, 브이로그를 제대로 못 찍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새 핸드폰이 생겼으니까 이걸로 브이로그를 많이 촬영을 해볼게요. 원래 제가 이거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512기가를 구입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256기가를 사용, 어, 구입을 했지만, 저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용량도 채워줄 수 있는 이 외장 메모리 스마트폰 USB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게 바로 아이몰의 외장 메모리 스마트폰 USB인데요. 이름하여 아이드라이브예요. 아이드라이브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놀람> 여러분 이게 바로 어? 스마트폰 USB인데요. 와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USB, PC나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USB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아이폰 유저를 위해서 8핀 음. 8핀도 있고 그다음에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렇게 C타입 세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대 용량이 뭐 32기가, 64기가겠지만 최대 용량이 128기가까지 있어 가지고요. 용량 걱정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드로이드나 애플 이렇게 애플 모두 호환이 가능합니다. 와, 너무 똑똑해요. 거기다가 핸드폰에서 꽂은 상태로 바로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이 와이 디스크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주세요. 어플을 실행하시면 여기 모든 사진에 대한 접근 허용이 있거든요.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USB를 꽂으신 후이 어플을 실행하시면요. 여로컬이 있어요. 로컬에서로컬 옆에 이렇게 상, 우측 상단에 3개 점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하시면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선택을 하시고 여기 하단에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거 눌러서 USB를 복사 그리고 USB 메모를 누르시면 은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 두 개가 이 USB로 복사 가된 거예요 어. 사용방법 너무 간단하죠 진짜 진짜 그냥 어플 다운받아서 꽂으신 다음에 원하는 사진 선택하고 복사만 누르면 끝이에요 와 진짜 간단해 진짜 이게. 제가 편한 점이 진짜 어 핸드폰 되지만 바로 이제 저는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게 PC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USB 형태로 될수 있고 그 다음에 편리하게 360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해요 360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해서 너무너무 편리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열쇠고리나 여기 보이시죠? 응? 차에 쓰신 분은 차 키에도 같이 달아도 되고 열쇠고리에도 달아도 되고 너무너무 간편한 거. 거기다가 진짜,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게, 문서, 사진, 영상, 음악, 다 사용 가능해요. 그게 제일 만족스러워요. 저는 이제, 회사 업무도 보고 하다 보니까, 문서도 왔다 갔다 할 일이 많고, 그런 다음에, 아무래도 유튜버, 제2 직업이 유튜브도 하다 보니까, 영상도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은데, 문서면 영상이면 사진이면 다 정성이 가능하니까, 만능, 어, 스마트폰 usb 같습니다 이게 어, 사용한 것도 편한 것도 있지만 우선은 믿고 쓸수 있도록 1년 동안 보증이 되는 게 너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요즘에 이제 해외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해외 나가실 때 비행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영화 많이 보는데 노트북 갖고 타실 거예요 큰 태블릿 갖고 가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아이드라이브에 영화 넣으셔서 바로 핸드폰 보시면서 그 영화 같은 거 바로 핸드폰으로 보셔 가지고 시간 비행기 안에서 때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사용감도 만족스럽고 보증도 1년이나 되고 편리하고 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제일 소중한 일상을 핸드폰 용량이 적다고 해서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음. 그것들 대비해서 미리미리 하나 사용하고 계시면 은 어,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요 핸드폰으로요. 저희 우리 아가들. 어, 우리 아가들. 우리 아가들. <웃음>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일상, 제 일상 브이로그도 열심히 잘 촬영해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녕. 오, 오,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우리 고양이?